LED 사양으로 출시된 울류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이만 출시와 함께 LED 사양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점 어두워지고 누렇게 변하는 HID를 LED랑 모두 기아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순정품인 만큼 검사 통과가 가능합니다 LED 헤드램프에서는 하향등과 상향등 모두 LED로 적용되어 있으며 방향 지시등은 아쉽게도 할로겐 전고 타입으로 유지되네요 HID 사양에선 오토레벨링 디바이스가 달려있어 할로겐 사양과는 다르게 라이트 쪽에서만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 후 접촉 방지를 위해 캡을 씌워줍니다. 방지해 주고요. 범퍼 및 헤드라이트를 탈거합니다. 좌측은 HID, 우측은 LED 사양 헤드램프입니다. 외관적인 차이점은 가장 먼저 데이라이트 및 미등을 담당하는 포지셔닝 등이 라이트 끝에서 끝까지 이어지는 디자인으로 변경되며 프로젝션도 조금 더 각진 디자인으로 변경됩니다. 가장 중요한 광원의 변화로 인해 HID 벌브수명 정화 및 유지보수에서 자유로워지는 점도 있죠. HID에서 LED를 변경시 헤드라이트 커넥터가 맞지 않아 사양에 맞게 변경해줘야 합니다. 순정 방수 커넥터를 사용하며 납땜과 슥 튜브, 그리고 콜게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를 이용해 튼튼하고 꼼꼼하게 마감하였습니다 깔끔하죠? 신품 라이트를 장착 후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배터리를 연결해 작동시켜봅니다 하향등과 상향등, 미등과 데이라이트 모두 잘 작동합니다 하향등 점등 시 디밍도 잘 작동하고요. 장함이 누런 HID 대신 시원한 LED로 바뀌니 차의 인상이 확 달라 보이죠. 고장 코드 여부를 확인합니다. 깨끗하게 잘 작업되었네요. 보호 필름을 벗긴 후 라이트 테스터기에 차량을 정렬합니다. 심포인데도 불구하고 조사각이 많이 틀어져 있죠 서스펜션 노화 정도나 타이어 크기 그리고 차체 자체의 미세한 차이 등으로 인해 조사각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정확한 조사각 조절이 선행되어야 제조사가 의도하는 밝기 구현 및선행차량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사각 조절을 확인한 수치입니다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이구요 LED 헤드라이터 보기에 있는 예약